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안됩니다. 그냥 내가 나는 건강해라고 그냥 말한다고 해서 건강한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건강으로 꽉 확신을 차있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확신을 차기까지는 사실 한달, 두달 혹은 뭐 세달, 혹은 뭐 6개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만 지금 내뱉는다고 그 말대로 해 되는게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병은 부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주어지는 불일치의 미묘한 신호를 여러분이 초기 단계에서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되겠죠. 자, 병은 부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주어지는 불일치의 미묘한 신호를 여러분들이 초기 단계에서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은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치했기 때문에 혹은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더 극대화 시켰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도 그런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나 그 감정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마침내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은 단지 자신의 진동 상태를 나타내는 표지일 뿐입니다 진동이 바뀌면 그 새로운 진동에 맞춰 표지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병은 에너지의 균형을 잃었다는 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에다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오는 것일 뿐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바꿔서 긍정적인 고향된 주파수로 바꾼다면 여러분들이 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고향된 주파수에 맞는 이상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은 레스터 레븐스 씨가 아팠다가도 주파수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바로 병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자, 부정적인 생각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한 결과가 병이라는 우리의 설명에 대해서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특정한 질병을 생각했던 적이 없다고 반론을 펼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병을 생각했거나 또는 다른 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병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병이란 부정적인 생각이 자 병이란 부정적인 생각이 확대돼서 형상화된 증거입니다. 자,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미미한 표시로 시작이 되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됨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확대되고 뚜렷해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저항입니다. 어떤 주제에 관한 생각이든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은 저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병에 대한 진짜 이유를 사람들이 알게 되기 전까지는 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완벽한 건강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그두 가지가 혼합된 상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병이나 건강은 여러분이 주로 어떤 생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경사면을 따라서 아래로 흐르듯이 여러분의 생각도 저항이 적은 쪽을 따라서 구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현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병이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세상이 알려주는 지표일 뿐이다. 그 지표를 방치하면은 그 지표가 점점점 커지고 강한 힘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 병이 걸렸을 때는 안 좋은 지표가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포커스를 돌리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감정에 포커스를 다시 맞춰서 어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근육을 갑자기 많이 써서 아팠는데 계속 했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결국에는 근육 손상이 와서 3주나 쉬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하고 싶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해도 통증을 참고 몸 쓰는 훈련을 하면서 몸이 손상이 되던데 그런 생각으로 그런 육체적인 손상, 운동 중 부상도 방지하거나 금세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이제... 저는 이제 포라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마음의 법칙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라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포라클, 마음의 법칙들, 마음의 공부, 마음의 챙김 방법들이 어 잘못 받아들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애컨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해서 아 그러면 나는 공부를 안하고 성적을 잘 받을 거야. 나는 의사가 쉬라고 하지만 무리를 해서 괜찮을 거야. 건강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했다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에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그 사실은 감정을 잘 봐야 돼요. 하면서 진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옛날에 운동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하루 12시간씩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 100%입니다. 100%예요. 본인의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은 본인이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안 아팠을 겁니다.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의사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나는 건강하니까 난안 아플거야 라고 정말로 100% 믿었다면 절대 안 아팠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아팠다는 것은 사실 본인이 못 믿은 겁니다 본인이 못 믿은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계속해서 아마 운동을 하면서도 내심 찝찝 했을 겁니다 내심 내심 마음 한켠에 마음 한켠에 아 근데 의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더 아파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돼갖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불안함.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닐까? 쉴까? 계속해도 되나? 이런 의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찝찝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순수하게 순수하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었다. 그러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니까. 내 생각 속에 이미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의사가 아플 거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 내 믿음이 많이 크게 흔들리죠. 내가 이제 본인이 사실 이게 믿는 대로 현실이 된다고 하지만 이 일반인들이 보편화된 생각을 깨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에컨데 제가 시계를 요즘에 애로 많이 드는데 저는 이거를 생각을 깨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두 달. 이거 그냥 시계를 못 구한다는 생각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만드는 데까지 두달 넘게 걸린 거예요. 두달반 정도? 이 작은 생각 하나 바꾸는데 두달 반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바꾸는 게 하루 아침에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나는 건강해라고 그냥 말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건강으로 꽉 확신을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확신을 차기까지는 사실 한 달, 두 달, 혹은 뭐사 달, 세 달, 혹은 뭐육 개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만 지금 내뱉는다고 그 말대로 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건강에 대해서 의사가 당신 운동하면 안 돼. 운동하면 평생 불구가 될수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운동을 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죠. 그때 저는 몇달 동안 저한테 확신을 믿음을 심어주었고 의사는 저한테 운동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고 운동하면 불구가 될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확신에 찼었고 건강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로 건강해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져서 허리에 튼튼해졌다 고 말했죠. 추간판 탈출증으로 의사가 그 MRI 보여주면서 추간판이라는 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라고 그게 막 m r i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받으리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순간적인 거 말고요. 순간적으로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는 척을 하는 거죠. 막 자기 세뇌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나는 게임을 하면서 나는 대학에 갈 거야.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뭐 서울대학교에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하는 면하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나는 게, 뭐 공부 안 해도 돼. 서울대 갈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내심 계속 찝찝하겠죠. 계속 찝찝하고 불안하겠죠. 근데 겉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본인의 말과 이 믿음, 그 감정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치를 시켜야 돼요. 일칠내 마음이 아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라고 하죠 그 생각이 공부라면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생각이 운동이라면 운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생각이 휴식이면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억지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억지 부르라는 말이 좋은 감정을 느낀 상태에서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영감을 따라가라. 억지 부리지 말고. 어. 맞아요. 듣고 보니까 연습 중에 통증이 왔고 걱정이 됐습니다. 봤잖아요. 100%예요. 100%. 100%.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무조건 살아요.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일대1 뭐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강연하고 강연 끝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제 애프터 시간에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백 명을 만나봤잖아요. 수백 명을 만나보니까 이제 포라크를 알고 있는 수백 명을 만나봤는데 다 하나같이 제가 이렇게 믿었는데 반대의 결과가 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100% 믿었냐 하면서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말을 하면은 아, 생각해보니까 사실 하면서 불안했다. 사실 하면서 걱정됐다. 하면서 찜찜했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내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0% 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딱 살아요 생각한 대로 확신에 차 있었다면은 정말 일만의 의심도 없이 확신에 차 있었다면은 정말로 원하던 대로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근육이 찢어져서 아직 아픈데 다시 연습은 깊은 믿음이 생기면 그때 연습해야 되겠죠. 그때 낫겠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회복을 하시고요. 회복을 하시면서 좋은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뭐냐면 은 지금은 이제 근육이 찢어져서 아픈 상태잖아요. 그럼 좋은 생각 뭡니까?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상태에서 신나게 연습하는 상상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래서 기쁨이 커지고 네 행복이 가득 차면 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이걸 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를 해야겠다. 아니면 뭐 휴식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가세요 하세요 그걸 그게 병원에 가든 거든 뭐 회복을 하는 거든 충분히 행복해진 상태에서 떠오른 생각을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반드시 음. 어떻게 의사가 부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 확신할 수가 있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의사가 뭐라고 사실 이렇게 속된 말인데 의사가 뭐라고 짓거리든 나는 괜찮아질 수 있을거야 라고 그냥 그런식으로 약간 강하게 말했어요 속으로 속으로 니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거야 내가 믿는 대로 건강을 바꿀 수 있을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왜냐면은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운동을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20년 넘게 했을거예요 20년 넘게 했는데 막 그렇게 열심히 한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했어요 꾸준하게 했는데 그만큼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고 앞으로의 삶이 너무 살기가 싫은 거예요. 어 그래갖고 그렇게는 살 수가 없었어요. 운동을 안하고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안 믿어졌죠. 안 믿어졌지만 제가 스스로 재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뭐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허리 근육을 좀 강화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허리를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억지로 막 움직이려고 하고 허리가 건강하다고 믿으니까 조금씩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데도 불구하고 이 악물고 막 움직이면서 어이 통증이 통증이 들 때마다 아 움직이면 안 돼가 아니라 이 통증이 회복이 되면서 드는 통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점점점 회복되니까 아프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상처가 나을 때 딱지가 생기면서 회복되면서 또, 야, 아픈 거 있잖아요. 따끔따끔. 그런 느낌을 생각했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몇달 느끼니까 점점점 건강하게 느껴졌고 결국에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아, 나을 수 있겠다. 어 이전보다 건강해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한 거죠. 와, 대박이네. 이 강의 완전 대박이네. 감사합니다.